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우우우우우우네 <웃음>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이렇게 제가 환호성도 지르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또 여마, 여마미소와 미소부자에 관련해서 자기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네임 카드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그리고 과연 이번 주제는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바로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 빠밤. 네, 오늘 감사 주제는 지금 보시는 바로 핸드폰에 관련된 감사 표현으로 가져와 봤고요. 열 가지 표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같이 하니까 어학 공부도 할수 있다는 점 네, 좋지 않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기능에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의 영상이 있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화상통화 기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어.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게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약속하는 데 편리하고 신속하여.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핸드폰 감사였구요 요번에는 네, 영어로 표현하는... 여행 다시 네 그러면 요번에는 영어로 표현하는 10가지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Please l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keeping in touch. Thank you for sending a message to many people. Thank you for the alarm function that wakes up the morning. Thank you for video or advantages contents. Thank you for searching various contents through internet. Thank you for having a video call. Thank you for having a good influence on your cell phone. Thank you for playing games on your phone. Thank you for being convenient and quick to make appointments. with people Thank you for taking memories with your mobile phone 네 어떠셨나요? 10가지로 <웃음> 표현한 영어로 된 핸드폰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예, 요번에는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부분이죠 네. 일본어 10가지 핸드폰에 관한 네,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遠く離れていても連絡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複数人にすぐにメッセージを送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朝を目覚めさせるアラーム機能に感謝します。有益な内容の映像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でさまざまなコンテンツを検索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ビデオ通話機能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携帯電話にE 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携帯電話でゲーム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人と約束することが便利で 迅速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携帯電話で写真を撮って思い出を積む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떠셨나요? 일본어로도 표현한 10가지 핸드폰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네음 저기 저번에 제가 영상 중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어, 사은품이나 경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경품 네, 드리니까 네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이 감사 표현에 대해서 어떤 소재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댓글 남겨 주시면은 그 주제로 네 다음에 영상을 또 찍을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아직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구독자도 많이 많지 않지만은 주 요즘 조회 수나 저기 어 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많아지고 길어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화미소는 계속될거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